I <laughs> appreciate it. Thank you so much, guys. I won't forget you and Busan. Me too. <laughs> Me too. We will be really happy to be with you. Keep in touch? Yeah. Thank you so much. I almost forgot. t a k h No, no, no, James. We are friends. Don't do that. Like, no tip. No, no, no. Really? Come on, take it. Please, take it. I can't leave unless you take this. 귀한다귀한다 <웃음> 귀한다. 근데 받아도 되는가 이 친구 사이 티 정도면 괜찮잖아. <웃음> 아 기한타. 아 오케이, thank you, thank you. 오케이, right. Please take it. Alright, l take care, then. Bye bye. Bye. -bye. bye, -bye. Thank you, j a y 빠라삐리뽀 거리니까 제임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마셨잖아 알아 파라삐리뽀 아메리카나한테도 웃기잖아 근데 진짜 잘 마시더라 아니, 취했는데 소주를 계속 마셔 간만에 재밌었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구나 마음이 통한다는게 <웃음> 야 통했다고? 야너 영어도 못알아듣고 말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<웃음> 야 근데 무슨 팁을 10만원이나 주나 왜 나눌래? 3만 3천원 씩하가사할래 우리가 사람들과 함가하사하게생는을좀해봤하는데람들과함는 사람들과 함는사 계속 해보는사 어때? 이참에 우리 경는한줄들들어보자 까짓 거 경력직 들가 돼주마 고 있는 사람들 뭐 경력 한 줄이라도 있는 게 낫지 봐 매니지먼트 오브 트래블 에이전시 어때? 영어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? 내 말이 그말이야 이참에 여름에만 바짝 벌어보자 난좀 아, 생각 좀 해보고 야너그 서핑샵 사장님이 손님 좀 물어보라고 했다며 인당 만원씩 인센 준다고 내가 일정에 서핑을 넣어 인센티브는 안나는데 오케이. 사장님, 신입사원 장인정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파이팅 한번 하자. 네. 그래. 바라 비리 뽀 하루만 에있다고 매니지먼트 i 이노베이션 혁신 경영을 위한 전 a 자의 o u do 경영학과에서는 사기도 가르쳐 i 야 사기가 아니고 마케팅 이건 말이지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경영학적으로 아니 예술적으로 표현된 마케팅 <웃음> 야! 벌써 들어 우와! <웃음> 우리 여행사에서 신입 사원을 아주 잘 뽑았어. 그렇지? 근데 이걸 다른 회사들만 몰라. 언제야? 날짜는 내일 모레. 7년차 커플의 포꾸즈 여행. 그,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. 그럼 하죠. 아좀 가치 좀 보자. 뭐 뭔데? 하루에 12만 원 벌자고 세명의 노동력을 쓰는 건좀 낭비 아니야? 맞네. 차 기름값도 안 나오겠는데. 제임스는 외국인의 프라이빗 투어로 예약을 받은 거지만 한국인한테는 부산 가이드 비용을 많이 받는 건 힘든 일이지. 하지만. 하지만? delivery 우리에겐 파생상품이 존재하지. 디비린 뭐? 한마디로 추가 요금 엑스트라 차지를 할수 있다는 말이야 너네 제임스한테 팁 얼마나 받았어? 많이. 바로 그거야! 한국인한테는 팁 문화가 없지만 추가 요금 프로그램이라면? 아! 아 서핑을 이어놓으면 되겠네 그 비남계를 어떻게 쓰지? 너 너는 너는 카메라 있으니까 여행 중에 스냅샷 찍어주고 돈을 받아 어? 그리고 너는 알고 있지? 어머 그럼 너는? 나는 로맨틱 프로포즈를 위한 이벤트들을 준비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촛불 이벤트 같은 거? 이번에 예약한 남자분 말로는 7년 동안 여자친구한테 돈 버느라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이번에는 여자친구한테 힘좀 쓰기 쉽지 역시 잘한다 아, 근데 추가요금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하면? 너 nope. 여자도 프로포즈를 위한 여행인 거 알아서 아마 남자 생각해서 즐겁게 할 거야. 그리고 나는 로맨틱 프로포즈를 여자친구 분께 딱 보여드리면 게임 오버. 각자 역할 잘하면 인센 잘 공부해줄게. 야, 어, 내가 사장인데 왜 네가 인센을 분배 그래, 서핑하는 거면 내 개인 강습 받는 건데. 강사 중에서는 여름도 색 다른데. 그럼 각자 해. 난 자신 있지. 각자 하자. 나 어, 자신 있다. 어, 나도. <웃음> <웃음> 와 옷들이 제대로시네요. <웃음> 저희 여기 사인 좀 부탁드려요. 네. 오늘 하루를 책임져줄 보험매입니다. 그 제가. 미리 보지는 못해드렸는데 인당 만원씩 2만원 아, 네? 저희만 믿으세요 멋지고 행복한 무산여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잘 일하고 있습니다 와, 날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런 여행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. 자. 그럼 부산 토박이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시작해 볼까요? 경쟁이다. This is competition. 아, 사진 까지 <웃음> 필요 없는데. 추가요금내고사진짜자 그래 무슨 <웃음> 밥값이 초업이 보다 더 싸네요 아, 사기꾼이들 영업 친구 거야? 오늘 만고만 형님도 부산이 되는 일입니다 <웃음>